한승연의 방어레츠인데 믿고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만족스러워가지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소외하지 않으실 겁니다 젠몬 안 어울리는 사람도 다 어울리는? 얘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머릿결이 엄청 부드럽고 매끈해져가지고 지금 이 기회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추천템 영상입니다 최근에 가을맞이 택배를 정말 정말 많이 깠는데 그게 또좀좀딸리 모으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찐템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패션 뷰티템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르고 고르고 골라 온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뷰티템부터 가자면 은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칭찬을 했던 이 딘토립 제가 전 색상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깔별로 거의 다 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컬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네가지 컬러만 가져왔는데 저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203 컬러를 제일 제일 많이 써요. 오늘도 그걸 바르고 왔는데 제가 이 틴트를 왜 좋아하냐면 은 일단 물먹 립 특유의 끈적거림이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 예쁜 물먹만 이렇게 싹 올라오는 광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일 첫바따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입술 외곽 쪽에 오버립 표현을 하는 거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얘가 딱그 오버립 하기에 되게 좋은 제형이고 스머징도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립섞어르는거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단독으로만 발라도 컬러들이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 네 가지 중에서 요즘 쓰기에 되게 좋은 컬러가 이 소피아 컬러인 것 같거든요? 요런 요런 진짜 웜톤만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누디한 립이에요. 근데 이렇게 덧바르면 수채화처럼 조금 발색이 더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색감 있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쿨톤인데도 이거 발랐는데 이렇게 동동 뜨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채도가 살짝 눌러진 그런 컬러다 보니까 웜톤, 쿨톤 구애 없이 되게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가을 컬러인 것 같아서 아주 요즘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먹립이 대세인 것 같아가지고 물먹립, 촉촉립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딘토 제품 한번 써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두번째는 트리트먼트 이어노브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인데 제가 얘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거 유명하기 전부터 진짜 진짜 오래 썼거든요. 얘가 지금 올리브영에서 약간 물미역 트리트먼트? 신세경 트리트먼트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유명템에는 진짜 이유가 다 있어요. 얘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은 제 머리에 변천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붙임머리를 진짜 여러번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머리가 진짜 많이 상나기도 했고 붙임머리 한 창할 때는 빗질도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머리 상태가 진짜 안 좋을 때 얘로 트리트먼트 해주면은 즉각적으로 모발 컨디션이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질 정도 머릿결이 정말 즉각적으로 엄청 부드럽고 매끈해져가지고 이게 성분을 보시면은 영양 성분이랑 단백질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런 손상된 이런 큐티클 사이사이를 메꿔줘가지고 이렇게 모발이 매끄럽게 내려가게 해주는 원리거든요. 이걸로 진짜 헤어팩을 하듯이 듬뿍듬뿍 바란 다음에 씻고 나와서 고데기를 하면은 진짜 200도로 따끈따끈하게 해도 머릿결이 타거나 상하는 느낌이 진짜 안 들고 무엇보다의 향이 진짜 좋아요. 웬만한 약간 퍼퓸 샴푸 안 써도 될 만큼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트리트먼트 향 따지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써보시면 완전 100%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저는 이거 쓰면 정전기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엄청 엄청 가벼워지고 머리카락도 엄청 얇아진 상태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정전기 완전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을 겨울에 머리 막 부시시해지고 정전기 나는 거 진짜 극혐인데 그것도 케어를 해줘서 너무 좋았고 보통 이렇게 머릿결 좋아지는 트리트먼트 쓰면 은 볼륨감이 확 죽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납작해지는 근데 그런 게 없이 볼륨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얘 진짜 정말 몇 통째 잘 쓰고 있고 얘만 쓰셔도 되게 좋은데 이 실크 오일 에센스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쓰시면 정말 효과 극대화 단백질 빠방하게 채워주고 고데기로 아무리 세 게 달궈도 머릿결 진. 진짜 좋아지거든요. 저는 오늘도 이두개 조합으로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10월 한 달간 되게 크게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10월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패션 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 제가 좀 쫌쫌다리 뭘 많이 구매를 했어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 비비안 웨스트 우드 목걸이를 구매를 했거든요. 얘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랑은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착용은 안 했는데 요즘 비비안 웨스트 우드 다시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 비비안 수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시 약간 핫한 브랜드로 뜨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두 개씩 좀좀따리 모으고 있는데 이 목걸이가 그나마 가격대도 좀 저렴한 편이고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 크기는 딱요 정도로 약간 큰 편이에요.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에 걸었을 때 엄청 포인트가 되고 약간 그냥 흰티나 기본 가디건 입었을 때도 이거 하나만 매주도 엄청 약간 유니크해지고 되게 센스있어지는 느낌? 그리고 얘가 진짜 어떤 옷에도 진짜 다잘 어울려요. 약간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저처럼 이렇게 완전 박시핏 후드 이런 거 빼고서야 진짜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가지고 저 정말 이거 하나 사가지고 휘뚜루마뚜루 뽕을 뽑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은 안쪽에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어요. 빛이 비쳤을 때 움직이는 그런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줄 길이도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딱 하기도 좋고 길게 하기도 좋고 되게 연출하기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는 아이템 같아 가지고 예 정말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옷인데요 이거 약간 환승년의 과몰이 퍼지는 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 짠 <웃음> 이게 뭐같나요 여러분 지민이 집안에서 이걸 입고 있는데 이 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뭐야 이러고 엄청 찾아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좀 늦게 왔어요 예약 발송이었나? 그래가지고 남녀 공용이어서 그런지 솔직히 좀큰 감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박시한 핏이 오히려 더 예뻤고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안쪽이 이렇게 기모처럼 따뜻한 안감으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까지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장도 엄청 긴 편이어가지고 그냥 짧은 레깅스에 이거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어디 뭐 캠핑이나 놀러 가서 잠옷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정말 활용도 높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완전 만족하고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니까 이제부터 뽕뽑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잘 샀다 라고 생각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안경 두 종류를 샀는데 먼저 보여드릴 건이 뿔테 단정이라는 쇼핑몰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규빈, 손민수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환승연아 보기 전에 일찍이 구매를 했던 건데 단정이라는 쇼핑몰이 남자 쇼핑몰인데 코디를 되게 예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의깊게 그런 코디를 보고 있다가 이 뿔테 착용 컷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안경 같은 거는 실제로 써보고 사야 하는 건데 믿고 구매를 해봤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경 같은 거알 빼고 쓰는 편이거든요. 이이 이 유리에 비친 그게 너무 약간 찐따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알을 빼고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얼굴형을 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잘 어울릴만한 쉐입이고 되게 사람이 약간 단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화장 안 했을 때 어디 그냥 급하게 밖에 나가야 될때 이런 거 하나 써두면 은 그냥 얼굴을 싹 약간 가려주는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갈 때도 종종 쓰고 다니고 화장 안할 때도 종종 쓰고 다니고 제가 여기가 좀 넓은 편인데도 이렇게 끼는 느낌 하나도 없이 딱잘 맞았고 이렇게 옆에도 너무 예쁘고 가격이 저렴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만족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남자분들이 쓰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안경 선글라스를 샀는데 무몬 선글라스를 샀어요 여러분 잼몬 가시면은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되게 난해한 느낌? 예뻐요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약간 다른 사람들 얼굴 조그만 사람들이 썼을 땐 진짜 예쁜데 내가 쓰면은 막 괴물같고 어 이건 안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 그래서 잼몬갈 때마다 그런 제니 선글라스 탐부 이런 거 써봤다가 진짜 거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못 사고 오고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여행을 가다가 연쇄에 잼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써보다가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일반인들이 쓰기에 딱 괜찮은 선글라스를 찾아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약간 저팔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그런 탄부 같은 걸 썼을 때 저의 모습보단 확실히 낫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을 하거든요. 이렇게 안경이 좀큰 편이어가지고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라 좀 조그만 그런 선글라스를 끼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얼굴이 좀 작아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기여서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썼을 때도 예쁘고 그냥 머리 위에 올렸을 때도 예쁘고 여행 갔을 때 휘뚜루 마뚜루 그냥 편하게 쓰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 기준 그런 유명한 선글라스들 안 어울렸던 친구들한테 제가 이거 다 써보라고 했는데 다 100이면 100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아젬몬그 유명한 선글라스 너무 안 어울려 근데 젬몬에서 선글라스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 한번 써보시면 완전 만족을 하실 거예요 진짜 젬몬안 어울리는 사람도 다 어울리는 정말 평범 무난 그 자체의 선글라스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발 이거 너무 흠템이라서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정말 최근에 얘처럼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 없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나이키 덩크 범고래인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봄고래 봄고래 난리를 썼을 때는 진짜 사기 싫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뭐든지 약간 풀미를 붙여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굳이 그 가격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사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반발심이 안 사다가 최근에 이 봄고래가 완전 똥값이라는 거예요 <웃음> 그래봤자 풀미에 붙여서 파는 거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가격이 확 내려갔다길래 어? 그럼 사야지 하고 샀는데 아왜 이제 샀지 싶을 정도로 저 매일매일 신고 다녀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 컬러 자체가 흰검 조합이어가지고 어떤 룩에도 진짜 잘 어울리고 원피스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치마 입어도 예쁘고 진짜 안 어울리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산지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뽕을 뽑은 것 같다. 얘 코디하기 너무 쉽. 싶... 그래가지고 나이키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 좀 가격대가 저렴하면서 코디하기 쉽고 매치하기 쉽고 근데 또 예쁜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 하나 있으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것 같아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웃음> 그래가지고 쌀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을맞이 쩡쩡다리 모아본 패션 뷰티템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들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가을 맞이 하려고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